뭐예요, 이거랑 이거 뭐예요? 이거 하나만 만들어도 되는데, 네 개씩이나 만들어주고, 언니 바쁜데 만들게 해서 너무 죄송하고요. 방송에서! 머리를 꺼 볼게요. 장 갈래가지고 방송에, 실방에 가고 이거는 머리 있는 거는 제가 제 지갑이나 또는 가방에다 걸어가지고. 꽁꽁 언니 고마워요